제 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도리 검토를 끝내고 대부분 미분양 할인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주로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달 수구에 진행했던 미분야 할인판매 프로테즈가 40%든 50%든 간에 그 사이에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전문가들과 제 주변의 지인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함정이 숨어 있었다. 그 내용은 뭐 일반적인 영상에 좀 길어서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뭐 역세권이든 더블역세트권이든 간에 일단은 오피스텔이 10%, 20%가 건축이 되었고 분양이 안되는 입장에서 현재 에코티 70%를 넘지 않는 소위반에서 미분양이 많이 낫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은그 인원수도 중요했지만 은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때문에 상당히 위험함이 도사드리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현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된다고 봐야 되죠.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배제하고 미분양 할인판매의 70% 에코티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70%는 기본적으로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대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남는 수익금이 70%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입장에서 공매나 경매로 들어갔을 때는 실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내고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전세가격으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벌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피스텔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오피스텔을 배제를 한다면 총 100%가 있다면 실제 70%가 분양이 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달서구의 50%가 분양이 되었다면 50%의 오피스텔이 또 10%가 숨어있었다. 그럼 20%도 빼야 되는 거죠. 20%가 오피스텔이 숨어있었다면 20% 마찬가지 빼야 됩니다. 빼고 남아있는 30%든 아니면 20% 가지고 실제 70%를 맞추고 남아야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데 현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숨어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는 아무리 올분양이 되더라도 할인 판매로 40% 30%가 된다 하더라도 70% 에코티는 맞춰낼 수가 없다. 우리가 진행했는 50%에서 20%만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했는 부분 그 20%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어렵고 진행을 하더라도 위험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분야 할인 판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제 얘기를 듣고 어뭐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길래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분이나 진행을 했던 분들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세대 중에 20%의 오피스텔이 들어갔다면 80%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50% 지금 분양이 되었다. 그런데 50%에서 우리가 20%만 맞추면 되지 라고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70%가 되는데 그 50% 중에서 실제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었거나 남아있는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오피스 50%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0%는 실제 분양가가 1억이면은 1억에 대한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50%가 가든지 아니면 아파트만 50%가 가든지 그렇게 갔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20%를 플러스해서 70%로 가야 되는데 70%가 아파트로 해서 분양이 되어야 오리지날 에코티의 수익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오피스텔까지 끼어 있고 남아있는 오피스텔까지 있다면 은 실제 이프로테지는 맞춰낼 수가 없는 프로테지다 내가 20%를 만들든 다른 곳에서 20%를 만들든 최소 오피스텔을 빼고 70% 이상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미분양이다. 70%가 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경공매로 얼마든지 나중에 땡처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 건설사와 시행사 대주단은 적어도 할인분양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거나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해서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군시행사일군건설사 회사 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난다면 경매나 공매로 철회를 하는 것이 지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분양을 했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했는 달수가 아파트는 오피스텔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만큼 가치가 없고 70%를 넘길 수가 없다. 내가 20%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50% 분양을 했었고 우리 쪽에서 20%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70% 이상을 넘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뭐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제 얘기를 듣고 스스로가 아까봐서 뭐 부동산에 뭐 얘기하는 걸 듣고 구입을 했는 분들은 취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득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스스로를 겁내하거나 더 저렴하게 구입하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다가는 더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지금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도 흘러가는 아파트 동향을 잃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회사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부동산 정세에 따라가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잔머리만 굴리다가 더큰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셔라. 오늘의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